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이 백일레리를 이용한 기술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검지 돌리기 라는 기술 아시죠 그때 배운건 이제 검지를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기술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중지로 이렇게 앞을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여기 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첫번째 마디와 두번째 마디 사이에다가 이렇게 줄을 놨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기술 돌아기 힘듭니다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기술 돌아는게 몇개 있긴 한데 어쨌든 검지가 중지로만 이렇게 줄을 잡아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앞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리는데 검지가 이렇게 떼줘야 돼요 검지가 네, 늦게 떼거나 힘을 너무 주면은 이렇게 감기죠 이렇게 감기면 안됩니다 감기지 않게 해주는게 관거리입니다 일단 검지 돌리기를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서 검지가 여기 줄에서 손을 떼주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앞으로 자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추가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추가 그냥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팁블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감을 잡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 주시면은 다음에 올라올 영상에서 어또 다른 콤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백일러리 롤링 스탑 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